<목소리> 손, 손이 안 난다고 잡았어 잡았어 어디 잡은거야?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간너에 아니 지가 짐이 되면 어떡마아아아할수 있어 내가봐아 저거 웃음, 내가 <안 나간다>. <웃음>, <웃음> 야, 웃다가 괴로워! 네. 네. 아니야, 줘봐. 힘을 좀더실어서 야, 야, 야, <웃음> 야, 진짜 진다, 진짜 진다. 네.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놔 진짜 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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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이가못 아니. 야, 나빨발방 그냥 넘어가자. 열어 봐. 다시 열어 봐. 열고 있어 봐. 내가 버티게. 어. 야, 이걸 밀어? 잠깐만. <웃음> 그거 아니면 보다잘 <웃음> <나> 죽어. 들 <웃음> 매달려. 하나씩 한 명씩 매달려. 나, 나 갈게. 응? 야야야달아 요로 요로 개탱 돌치는거는거는거 재밌는 거 재밌는 거 대면 대면는 거 대면는 거 대면는 거어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생에 <웃음> <가? 남성에> 만나자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Hahahaha! <laughs> <laughs>